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할 고품격 전문 야미 채널 야매 지식보관소입니다 우! 이번에는 인디언 명칭에 관한 고찰을 해볼거예요이 컨텐츠를 그 구상을 하긴 했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기심씨라고 역사 컨텐츠 전문으로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이분이 제가 구상하고 있던 그 컨텐츠를 어. 얼마 전에 방송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 원래 계획보다 더 빨리 좀 만들어 봤어요 왜냐면 그 코인을 타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 연계해서 보면은 좋은 콘텐츠가 될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인디언에 대한 명칭 최근 요즘은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있죠? 그거와 죠그 전통적으로 어, 불려졌던 그 인디언이라는 명칭이에요 어, 이분들 참 멋있게 생겼죠 딱 하면 인디언 하면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바로 이미지잖아요. 그쵸? 죠 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제가 왜 주제로 삼았냐면은, 자, 과연 요즘 이상적으로 더 널리 쓰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표현이 정말 그 바람직한 거라는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그 수백 년간 뭐인디언이라는 명칭으로 잘만 불렸는데 뭐 이제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 그, 그 명칭이 어떻게 유래됐고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고찰도 해보고 미국에서의 어떤 그, 아, 인디언들에 대한 생각 이런 걸좀 알아봤거든요. 그 일례로 요즘 왜 인디언이라고 바로 안 하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면 이게 그 인디언 그 원주민들이죠. 아메리카 대륙 주 원래 주인 그들에게 대한 뭐비합현이다라는 꿈. 인종주의적 표현이라는 둥 응? 이런 지랄들을 하고 있어요 어? 응? 아, 지랄 아, 이거 너무 심했네 <웃음> 예 그래서 요즘 그 미국의 공공기관이라서는 공식적으로 인디언이라는 단어를 못쓰게 해요 이게 거의 토출되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단어 과연 아, 이게 요 어? 인디언이란 말을 쓰지 않고 대체할 만한 그 개념있는 단어가 맞나? 나 어? 정말 궁금해 어. 왜냐고요? 아니 아메리칸 이라고 언제 인디언들이 자기들 이렇게 불른적 있어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아메리칸 이라는 말 자체가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들이 만든 용어고 걔네들이 지들이 쓰는 용어예요 어찌보면 걔네는 침략자잖아 참고로 그 아메리카라는 용어는 아메리고 바스토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왔어요 딱이름에 여기 아메리코가 있잖아 근데 사람들 어, 아메리카 콜롬부스가 발견했잖아 했는데 사이 콤브룸룸부스는 아메리카를 발견한 게 아니라 인도를 발견했다고 스스로 믿었고 죽을 때까지 자기가 발견했다면 인도, 인도고 인도 항로를 개척한 거야. 그리고 아메리코 베스트치가 그 이어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기가 인도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자, 이게 당시 그 아메리카드에서 발견되고서 유럽에서 오가다 항로예요. 음.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도 콜럼버스는 자기가 이, 그 인도 항로를 개척했다고 믿고 죽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너무 짧어 왜냐면 대충 그, 그때도그 지구 둘레 길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실제로 그, 그걸 이제 아리고베스푸치가 여러, 여러 차례 탐사 끝에 아 여기는 신데륙이라걸 발견해서 유럽에 보고를 하죠 어. 근데 처음에도 이게 많이 받아들여지진 않았다고 해요. 좀 충격적이라서 회관 이렇게 해서 1 0인들이 만든 영화예요. 어찌 보면 충략자라고도할수 있는 그 유럽 백인들이 지지를 땅이라고 다 싣는지 결정하고 자기들이 만든 땅 이름인데 거기에 사는 어? 그 아메리카에 사는 사람이든가 이렇게 한게뉴슨 인디안들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들의 배려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해봅시다. 자, 내가 이거 원주 인디안이라고 내가 방, 이걸 반박해 만든 방금 만든 영화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일본 놈들이 그 우리나라를 그 고대부터 식민지화했다 해서 임나 일본부서라는 그 역사를 날조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다 많이 가정을 해서 일본에서 정말로 게우리나라로 이때 침략을 해서 식민지 삼고 시간 지나서 이 조선반도에 있는 그 일본인들이 본토하고뭐 본토라고 하그 열도하고 전쟁에서 따로 독립해서 임나부지라는 나라를 세웠어. 그러고 나서 원래 우리 그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처음에는 뭐 인간 취급 안 하고 뭐 같은 인라인이라고 뭐 부르지 않다가 뭐패동인뭐 청군 이렇게 부르다가 아 이거는 조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조선반도에 살고 있던 원래 원주민이제부 원주 인라인이라고 불리기도록 합시다 뭔 개소리야 이런 주장을 펼쳤다고 해봐요 얼마나 강하소로워 조선 땅에 살고 있는 인민들 뭐 원주 인라인이라고 부르면 그게 뭐 그게 리스펙트 하는 거야 뭐야 이것도 어차피 그 침략자들의 그 용어고 침략자의 들 논리밖에 안 들어간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어? 이렇게 뜯어볼 때아미리카니이라고인디언들을 부르면은 그게 뭐 무슨 개념이 있어요? 어? 여기서 일본놈들이 우리 가정에서 조선 사람들이 원주 임란이라고 부르는 거랑 뭐가 틀리겠어요, 그렇죠? 별로 동의도 못 하고 또 거부감 드는 게 아니 수백 년간 인디언이라고 부르고 올세부터 뭐. 어? 뭐 인디언 나오는 영화 뭐 인디언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거 했는데 아이 a 서또 헷갈리게 새로운 d i 로 n Indian, i n d 거 a n Indian, Indian, Indian, 리 n 이 i a n Indian, Indian, Indian, Indian, Indian, Indian, Indian, i 어 d i a n Indian, 는 n d i a n Indian, Indian, i n d i a 부분으로 같이 어? 가자! 하는데 음. 그거는 자기네들이 역사에 그 부끄러운 점이 있잖아요. 어. 이젠인디언들로잘 산다. 인디언들도 아메리칸 이러면 이런 과거에 자기들이 출핵한 역사를 좀시석히 물따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 음. 그리고 그 인디언들은 지금도 독립된 문화를 유지하고 그 보호구역이라고 하죠. 저, 정확히는 종리구역 개토나 다누는데 음. 거기서 그 미국 사회랑 그렇게 융합하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고 이런,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음. 근데 이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미국의그 충성하는 그 시민으로 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숨은 의도가 있다고 나는, 밖에 나는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아메리칸, 어로즈로 아메리칸이요. 인디안을 아메리칸 하는 게더 보육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숱한 얘는 아까 이렇게 들어줬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용어에 깊은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했으면 그럼, 그럼 인디안은 당연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럼 이렇게 부르는 게 그럼, 인디언분들에 대한 그러면 존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기 해요 하고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요 알아봤더니 사실 인디언들은 본인들이 인디안이라는 용어를 더 좋아해요 어, 어. 내 뇌피셜이 아니고 95년에 통, 미국 통계청에서 통계국이라 합니다 어, 조사를 했대요 어, 어떤 명칭을 부르기가 좋, 좋으냐 그랬더니 약 50%가 인디안의 명칭이 그대로 살아 이게 좋다 이렇게 했요 여기서 이 숫자 보면, 일단, 어, 과반사 안 되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을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오해야 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나머지 반은 뭐냐면, 그 중에 네이티브 아메리칸도 있고, 각자 그 인디안 부족도 있잖아요? 그 부족도 이름도 있고, 아니면 그을 몰라서 그냥 답변 안 했어. 그리고 이도저도 그냥 상관없다. 어, 이런, 이런 거 다, 나머지 다 합치, 합쳐서 합친 게 나머지 반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수는 인디안을 더 좋다고,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 인디언이 스스로가 난인디언 명칭 좋다 이랬어요. 그러면 인디언 명칭 써줘야죠 뭘? 왜 그러면 그들이 인디언 명칭을 좋아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인디언이란 명칭에 가그 존재감이 있어요. 인디언을딱 인디안이라고 해야지 딱 오는 삘이 있단 말이에요. 봅시다 아, 아시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시팅불 인디안의 유명한 추장이에요. 미국 인디언 전쟁 때 인디언에 대한 아주 큰 승리를 가져다 준그 지도자였어요. 딱이 사진 봐요. 이분 볼때딱 인디언 해가 딱 느낌 오지. 네이티브 아메리카 하면 뭐 아무 간지가 안 나요. 그렇죠? 인디언은 인디언 해줄 때 간지가 납니다. 여기 또 이분, 음. 이분은 음. 거리 음악 예요 유튜브에서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어? 조회수가 엄청 나고거래 악사인데 어, 이분 실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어. 아, 이름이 알렉산드로보 굉장히 어려워요. 콰 발음 못하겠는데 아마 러분 콘도르 파사? 사 콘도르인가? 뭐. 그런 음악 그.. 주의면 나올 거예요? 하고 뭐? 이분이 들 굉장히 그 연주도 잘하고 그러는데 항상 아, 이렇게 인디언 전통 복장을 딱 하고 계속 연주를 시더라고 음. 근데 여기서 확실히 딱 인디언 복장에서 오는 그 간지와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이분을 인디언이라고 할때할때 할때 인디언스러운 뭔가 간지가 납니다 아메리칸이라면 이지가안 나요. 이건 나중에 뭐 성공해서 음반도 정신 내고 뮤직 비디오도 있고 그래, 그래요. 자 다음은 보면은 아 인디안이라고 하는 미국 모터사이클 브랜드예요. 자 어, 봐요. 인디안 그, 그 아파치족 인지 모르겠지만 이단아파치족이에요 대표적인 아파치족이니까 어, 아파치족의 형상을 이 회사의 브랜드 로고로 했어요. 어, 아주 멋있고 그래서 어, 아주 이쁜 누님께서도 이렇게 인디안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모델로 이렇게 참가해 주셨어요. 또 봅시다. 또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인디안이라는 의류 브랜드 있잖아요. 인형실을 아, 또 모델로 또 삼았네. 이처럼 인디안이라는 명칭 자체 하나의 브랜드에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만큼 인디안이라는 명칭에는 전통도 있고 뭔가 그 어떤 인디안들의 아이덴티티도 있고, 어? 그들만의 그 어떤 멋과 문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꾸면. 존재감에 훼손을 된다 이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인디언분들의 논리예요자 그럼 인디언의 존재감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토마크에서볼수 있죠 박물관에 응. 전시되는 토마크라고 해요 응. 어, 토마크라고뭐 미국의 순항미사일 유명한게 있는데 원래는 이게 인디언들 도, 무기 그 도끼에요 도끼도끼 도끼라는 무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응. 자 그리고 토마크 하면 응. 역시 인디언들 전투의 문화 응. 그죠? 어, 인디언들이 전쟁하고서 패배한 적에 머리까지 벗기는 걸로 유명하죠. 그때 토마크로 뵀는지 아니면 칼로 했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토마크는 이들의 대표적인 무기고, 이들의 그 전투보다는 예 머리까지 벗기는 거 같은데 이 추장인 것 같아요. 이분이 여기 잘 달고 있는 요 머리 술 있죠. 요게 진짜 그 사람 머리죽으로 만든거래요. 이분은 누구냐면 미국 장군인데 인디언하고 전쟁서 패배해갖고. 를 산채로 머리까지 벗겨지는 그구조를 당했어 그래서 이, 이만큼 이 머리가 비어있어 근데 그때 안죽이고 이렇게 돌려보내줬나봐요 아마 니네 우리한테 까불면 이렇게 된다 하는 아마 경부성 멘트로 찬이 살려서 보낸 것같요자 봅시다 그러면 서부 극에 머리까지 벗겨고 이렇게 이비지가 아 이거 그 서부 영화 뭐 헐리우드 마카로니에스턴 그걸 좋아해? 그거 인디언들을 다 악당으로 묘사하고 어? 인디언들에 대한 차별과 어? 인종주의에 깔려있는 그런 나쁜 영화야 어? 거기서 나온 걸뭘 멋있다고 이렇게 하냐 하는데 거기서 나온 인자들이 정말 악당이에요? 물론 그 당시 영화는 악당으로 묘사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악당으로 안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 그 유럽인들이 침략자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 그들이 백인들과 충돌한 거는 일종의 뭐 자주권 수호 전쟁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들이 토마크로백 고박살내고 머리까지 벗기는 거, 네. 그거 보고 어, 멋있다 했지. 난 악당이라고 느껴본 적 없어요. 아마 그 인디언들도 그 영화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 백인들하고 다른 인종들하고 전쟁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일본군 2차 대전 때 했는데 그대동화 전쟁이 세요대동화 전쟁 때 일본군들도 어? 이렇게 무리까지 벗겨보지 못했단 말이야. 어? 그런 엄청난 위협이라고 나는 봐요. 인디언들도 그 헐리우드 그 영화 그 악당을 보해서 자신들은 그 악당을 생각 안 해요. 어. 그리고 아마 미국인들만 악당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 같은 어, 다 인디언 편 들었을 거야. 어. 자 근데 그 서부들을 보면서 네이티브 아메리칸, 네이티브 아메리칸 이렇게 하면서 하는 서부금도 없고, 그러면 정말 서부극의 그 인디언들 묘사는 그 맛도 안 나요. 어. 제가 지금 는 네이티브 아메리칸 문화면서 볼수 있는 서부들 존재치 않대 거기서 그 나오는 애, 네이티브 아메리칸이라면, 거기서 아, 인디언의 존재는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인디언의 존재, 아까도 얘기한 인디언들이 원하는 건 그들의 존재가 인디언들은 역시... 인디안이라고 할때자신들의존재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볼때 그러면 인디아 d i a n Indian, 원래 아니 아니 인 n d i a n Indian, Indian, 인 n d i a n Indian, Indian, i 인 d i a n Indian, Indian, i 인 이는 불리진 않았어요 왜냐 면 영국 식민지였거든 그동안 식민지에 그냥 주민이지 뭐 인도인이라고 뭐 그렇게 뭐이사람들이 이, 이뭐 인권 생각하지도 않고 뭐, 존재감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인도인 이민자도 미국에 많고 또 인도도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인구수로 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좀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 진짜 우리나인도인들의 존재감이 크면서 <웃음> 인디언이란 용어가 이제 뭐또떠떠한 갈등이 붙고 있는데 아메리칸 원주민을 인디언으로 부르면 이건 또 진짜 아시아의 인도인에 대한 디스가 아니냐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원래 생각해보면요 그러지도 않다고 봐요 저는 인도인들은 그동안 최근에 2차 대전 이후 독립할 때까지 자신들을 인도라고 부르지도 않고 명명하지도 않았어요 당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대로발견을때 인도인은 오늘날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인도라고 안 부르다니까요 그럼 뭐가 있었냐 거기에는 마라타 왕국과 무굴 제국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인도라고 불리는 땅은 그 당시에는 무굴 제국과 마라탕국이 딱 양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어, 마라탕국 몰라도 무굴 제국은 들어봤을 거예요. 당시 그 인도 그의 그 이전 정권이었는데 꽤그 강성한 그 제국을 그만 건설을 했어요 그때 많이 응. 들어봤을 겁니다. 응. 그 무굴 제국과 그 마라탕국이 있다가 나중에 영국이 뭐 동인도 에서라고 어, 그, 그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이런 거 만들고, 아, 네덜란드가 만들었나? 아, 하여간 둘이 같이 운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야금야금 그 인도 대륙을 집어먹죠. 어. 그리고 영국으로 병합을 하잖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된 다음에, 나중에 독립하면 인도가 된 거예요. 어.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 사람들은 자기는 인도라고 안 그랬어. 어, 무굴제국의 신민들이야. 어, 마타왕국. 그랬으니까, 아메리카 신대륙의 원주민 인디안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왜, 왜, 우리 이름 왜 가져갔어? 이게 따질 일도 없었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음. 좀더 인도라는 의미를 고쳐내 보면 인도는 당시 백인들에게 상상이 나와 있어요 어. 만약에 동쪽 어딘가에 뭐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 어떤, 어떤 사람들이 있고 뭐 어떤 특산물이 나면서 뭐 하는데 그게 다불라야 어. 마르크 폴로 아시죠? 어. 동방견문록 쓴 사람 그 사람 실제로 인도가 어쩌서 중국 갔는지도 몰라 그리고 원나라 때니까 뭐, 다시 점으로 중국을 간 것도 아니고, 몽골이 갔죠. 근데 뭐, 걔네들이 뭐, 인도든 중국이든 몽골든 뭐, 그게 중요하겠어? 구분도 안 하고? 하여간 니월커플로가 그, 거기 온갖 동양에다한 구름을 써갖고, 이렇게, 어떤, 동쪽 나라에 대한 환상의 이미지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인도는,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당시 유럽에서, 이런 나라를 의미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막연히, 동쪽에 있던 어떤 지들 멋대로 꾸며낸 상상의 나라라는 말이야. 이런 사상은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게 반영된 그런 의식계인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선언 적지신 안티테제, 회계문이 이건 그 오리엔탈리즘이란 건 에디어드 사이드 교수라는 그 박사라는 분이 추천한 저서 개념이고, 저서가 있는 건데, 상당히 명저자의 명저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저도... 직접 읽어봤어요. 굉장히 내용 좋아요. 근데 한 마디로 표현하면 이건데 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해릴게요 아까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듯이 동양을 대해서 자기 멋대로 어떤 유럽인들이 상상을 하면서 꾸며낸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들의 편견과 소집견으로 동양의 국가들을 다그 이미지를 더 씌운 거야. 아셨죠? 당시 인도라고 하는 곳의 이미지도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인도라고 말한 곳이 이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이 아니라 그냥 동양 안에 있던 자기들 멋대로 그냥 상상의 나라야 콜럼버스가 오고 가면서 인도라고 믿었던 이신대륙의 땅은요 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인도 오리지널 인도를 무시하고 아메카 인디언을 인디언이라고 했냐 그렇게 불렀어도 그게 인도인에 대한 무시가 아니에요 어차피 인도인들은 뭐, 뭔 일이 일는지도 모르고 어. 여기 뭐 인더스강 있잖아요 오늘날 바키스탄 지역인데 단, 인도 문명은 인더스 강에서 유래해요. 지금은 갱지스 강이 인도의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이 인더스 강을 아랍 사람들이 신드라고할때 신도 처음에요. 근데 그 말이 이제 아랍으로 퍼지면서 신도가 신두로 바뀌었어요. 힌두, 신도가 힌두, 힌두로 바뀌었고 이게 유럽으로 넘, 넘어올 때쯤은 인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힌두교 아시죠? 근데 물론 인도라는 말은 인도에는 없었지만 신두 힌두, 힌두, 힌두라는 말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인도인들의 i d e 티 t 를 규정하는 그 하나 용어가 되고 힌두교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되냐 어, 오리지널 아시아 인도인은 그냥 인디안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인디안들은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다 요약 정리하면은 어차피 당시 인도는 막연히 동쪽에는 어떤 미지 존재된 그 유럽인들의 상상수의 뉴피셜로 이루어진 명칭이에요 인도랑실제는 없었단 말이에요 인도 오늘날 인도라고 불리는 그 땅에도 그러니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이름 차기들이 쓰면 어때요? 요거다, 이겁니다. 자, 이 명칭 문제로, 어, 오늘 규제를 정했었는데, 다음에는 이거 관련된 버벌 엔지니어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파트를 준비할 거예요. 근데 버벌 엔지니어링이 뭐냐면, 원래 일단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주 만든 말은 아니고, 어,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용어예요. 그러니, 어차피, 인도처럼 <웃음> 그 버블 엔진이라는 명칭을 나름의 제 용어로 가져다 쓴들 어더리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일이 벌어집니다 라인나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어떠리".